안녕하세요. 화성시 토지공장 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입니다 오늘은 송산그린시티 개발로 인한 최고의 수혜지로 손꼽히는 고정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남측지구 산업단지의 초인접한 매물인데 지금은 주말농장으로 쓰시다가 향후 도로가 정비되면 원룸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적상의 경계사진인데 빨간색이 매도물건이고 노란색은 국유지 도로이며 물건의국유지가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라서 올해 분양 예정인 남측지구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그 주변 토지들이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 정비는 반드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주변으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토지들은 개인이나 민간 업체들로 인해 산업단지 주변으로는 개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 토지 바로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야산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경사도가 원만하기 때문에 원룸이나 주거시설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개발되고 나면 그 인접한 토지들의 집가상승은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인접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건의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이고 면적은 488평, 지목은 전,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현재는 농작물을 경작하지는 않고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라서 투자 목적으로 사실 분들은 농지이긴 하지만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제거하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이 물건의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인 4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아, 이 매물의 장점으로서 약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와의 거리는 약 120m의 거리여서 광고 효과도 아주 뛰어난 위치에 매물이란 장점과 두번째 고정교초로와의 거리는 약 1.4km로 올 연말 개통예정인송산역까지와의 거리는 약 3km 정도의 거리여서 도로망이나 교통망도 아주 좋은 위치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와의 거리는 약 1.8km의 거리여서 향후 송산 그리시티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밖에 없는 위치의 매물이라 집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장점은 184만평의 남측지구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약 150m의 거리인데 토끼굴로 나가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여서 차후 원룸 임대사업에 좋은 위치입니다. 이렇듯 송산그린시티의 미래 비전을 보시고 토지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고정리입니다. 이 매물이 고정리이고 더군다나 올해 분양 예정인 184만평의 남측지구 산업단지의 초인접 토지로서 무엇보다 주변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하게 나온 토지라서 주말농장으로 실 사용하시거나 다하시 투자 목적의 토지를 찾으셨던 분들이나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벅부동산공인중계사 박삼진을 찾아 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 Oh, oh, oh, oh,